내 주리녀 만나로 써먹여 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저 생명신을 가해 살겠네 길에 살겠네 나 살겠네 저 생명신을